어, 이분은 중국 교포세요. 이 사람 참 재밌었던 게요. 이게 그 우리 그냥 보통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. 어, 연변말을 쓰니까. 그래서 아 씨, 어떡하지? 근데 어쨌든 한국말을 잘 알아듣으니까 한 시간 넘게 상담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 하는 걸로 하고 이 중국 교포들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알부자인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아주 시계도 아주 비싼 거 차고요, 반주도 비싼 거 차고 옷 입는 거 보면 좀 다르긴 하잖아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없는 채를 좀 없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부자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이 분은 음 뭐가 문제였냐? 그러니까 이 구강 구조, 워낙 체격이 작아요. 그래서 구강이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강 사이즈가 일반 여성 사이즈보다도 오히려 작아요. 일반적인 여성 사이즈보다도 작을 정도로 구강이 작아요.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혀는 크겠죠. 아래에 비해서 위에가 더 작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혀가 기도를 막는 형태의 이호흡증 패턴이죠. 뭐 그래서 이분은 결국 자 보니까 또 게다가 어, 구강도 작고 한데불구하고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어요 이 기준을 보면 아랫니 어금니 윗니 어금니가 이렇게 물려야 정상적인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로 물려 있어요 이만큼 약한 3-4mm가 뒤로 물려 있어요 이미 턱이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요 거기다가 구강 좁지 혀 크지 그러니까 무흡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래 턱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았죠. 그래서 이분은 짠. 8mm가 앞으 나왔어요. 8 m m 상당히 많이 나왔죠. 근데 원래 뒤로 밀려있는 거 3mm, 그거를 플러스 5mm 하니까 8mm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5mm 정도 빼면 될텐데 원래 뒤로 밀려는게 3mm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거리는 3mm가 돼요 그런데 역시 이분 또한 아주 잠도 잘 자고 숨도 잘 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고. 정말 어, 그동안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하고 부터는 정말 잠을 잘 자게 돼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요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